K8 게이... 하아씨안 나오네 열심히 해야겠다 유튜브 검색이 안 되네 K8 아직 아 빨리 유명해지고 싶다 아살하하 일단 초 자본이 아니 이제 아 영상 찍는 사람이 됐는데 제 영상을 모니터링해 보면 피부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민정해? <웃음> 나한테 꺼면 그러지 마라. 에, 어쨌든 요즘 제 최근에 모니터링 했는데 피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사실 관리를 한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귀찮잖아요. 피부 관리가. 특히 남자들한테는 이제 익숙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그루밍 족이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피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피부가 제가 막 엄청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또 엄청 또안 좋은 편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 어렸을 때 중고등학생 때 특히 중학생 때 이제 여드름이 정말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 20살, 21살 때까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조금씩 좋아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남자 피부관리!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은 피부관리 <웃음> 짠! 네, 이것들이 제가 어,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산 거고요 브링그린 티트리 클렌징 폼이거든요 그 티트리 성분이 트러블 안뭐 진정시키는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 여드름에도 되게 좋다고 그래서 그래서 티트리 성분이 있는 것들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한때 찾다보니까 좀안 맞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이거 브링그리는 또 되게 순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또또 또 약간 예민성이라 좀 예민해가지고 아무거나 못쓰는데 예, 얘는 되게 좋아요 진짜 진정시키는데 되게 효과 좋고 예. 이건 진짜 자극이 전혀 없어서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세안하고 나서 이제 이거 닥터지 이거 닥터지 수분크림은 정말 유명하죠? 이거는 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가 처음 사줘서 써보기 시작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순하고 수분감도 적당하고 그래서 주로 여름에는 이제 땀도 많고 막 습하고 이럴 때는 이것만 사용해요 세안하고 얘만 바르고 끝 근데 이제 가끔 조금 습해 좀 건조해지거나 막 가을 겨울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김정문 알로에 크림이라 해서 되게 꾸덕꾸덕하고 알로에라서 좀 순하고 좀 피부 진정시킨 효과가 되거든요 이것도 나름 수분크림이긴 한데 저는 피부가 되게 어좀 예민하고 사실 여드름 피부이고 트러블린 피부에는 별로 뭐 이것저것 많이 안하는 게 좋잖아요 그게 최선이잖아요 근데 이제 건조하지 않고 적당히 수분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거를 바릅니다 근데 이거, 이게 사실 굉장히 꾸덕꾸덕해요 보여드릴게요 진짜 엄청 뻑뻑한 친구라서 얘만 바르면 얼굴이 잘 발린 발림성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얘랑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닥터지 수분 크림이랑 반씩 손에 딱 섞어가지고 주로 얼굴에 바르는 편입니다. 수분감이 진짜 오래 가고 네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 얘네 바르기 전에 최근에 시작한 건데 셀리맥스에서 나온 어성초 지우개 패드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지우개 패드가 어성초 지우개 패드가 진짜 모공 관리에도 좋고 트러블성 피부에 정말 좋다고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이거를 최근에 우연히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되게 좋아요 세안하고 친구를 하나 뼈서 똑똑똑똑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얘네 크림들을 바르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강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면 더 좋더라고요 이게 괜히 모공도 좀 수축시켜주는 것 같고 모공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또이 친구는 큐 아크네라는 건데 여드름 치료랑 관리할 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특히 염증 난 여드름에 이렇게 발라주면 좀 빨리 진정되고 사라지는데 되게 좋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사용하는 이네 이거요 이건 린제이 모델링 팩인데 이 티트리 팩이거든요 티트리 성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진정시켜주고 좀 좀 쿨링감을 좀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인데 요즘처럼 여, 여름이고 진짜 덥고 요즘 마스크 계속 코로나 이유로 쓰잖아요 운동하고 나면 얼굴이 시뻘게 지고 막 여드름 하고막올라오려고 그러고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씻고 나서 이것들을 다 하고 이제 이 친구까지만 하고 얘를 이제 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진짜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제 시원할 준비는 됐고 마지막 준비물이 하나 더 필요해요 머리티 <웃음> 아 이거 카메라 앞에서 하는 할리 일... 하게 될 줄이야 수사 <웃음> 한번 해볼게요 브링그린, 티트리, 클렌징폼부터 렛츠 it. 어. 수건 안 가져왔다 아니, 수건 없이 하죠 뭐 수건 없이 뭐 갑니다 왜? <웃음>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조금만 짜도 거품이 되게 잘 나는 친구라 세안을 할때 좁쌀 여드름 있고 막 열기가 많은 부분 있잖아요 여드름 트러블이 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안해주면 좋아요 갑니다! 세안은 다 했는데 수건이 없는데? 미쳤다 거의 뭐 물광 피부인데? 진짜 물광 물광 <웃음>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어성초 지우개 패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뚜껑 열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한 장을 꺼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이 이게 오드토돌란 부분이고 이게 거친면이에요 오드토돌란 걸로 먼저 피부 결을 정리해주고 울퉁불퉁한 애로 이제 좁쌀 여드림이나 각질 제거 있잖아요 그런 거좀 많이 되는 데좀 필요한 데 바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게 시원한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면 진짜 시원해요 이게 제 꿀팁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세요 진짜 훨씬 더 이게 모공 확 잡아주는 게 느껴져 가지고 되게 좋아요 특히 이쪽에 마스크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여드름이 되게 잘 생기더라고요 조, 특히 좁쌀 여드름이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좀 많이 자극이 될수 있으니까 적당히 모든 적당히 그리고 이제 할 거는 티트리 모델링팩이에요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돼있거든요 안에는 그냥 이런 걸로 1대1로 이렇게 한 스쿱, 정도, 한 스쿱 정도 넣고 여기에서는 이제 1대 0.8 정도 넣으라고 써있는데 그중 대충 넣는데 었좀 묽다 그럼 가루 좀더넣고좀 되다 그러면 물을 좀더 넣어놓고 우리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좀 묽어서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게 쿨링감이 있어서 진짜 티트리가 괜히 티트리가 아니에요 오호 됐다 어? 근데 흘러내려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완전히 굳을 때까지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쓸어 올려주면 이제 이제 어느 정도 굳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양이 좀 웃기긴 한데 <웃음> 괴물같이 이 상태로 이제 한한 한 20분? 20분, 25분 뭐 최대 30분 정도? 이제 놔두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다 얼굴이 화사해지고 쿨링감이 계속 있으면서 진짜 그 여름철에 특히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어느정도 확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 일단 기다려봅시다 뭐하지? 뭐하지? 그래요 지금 벌써 이제 신나게 놀다가 아, 이 30분 벌써 지났어요 그럼 떼볼까요 이제? <웃음> 이거 물로 다 헹궈내야 돼요 이거 바이바이 와 물광피부 미쳤는데?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분크림들 있잖아요 여름에는 사실 이거 닥터지만 쓰는데 알로에 수분크림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발려요 이렇게 딱 봐도 꾸덕꾸덕하죠 그냥 어. 화연에는 되게 묽고 이거 두 개를 섞어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따다다다 물광 샤라샤샤라제 여드름이 좀 낫다 좀 염증있는 좀 여드름 좀큰 것들 있잖아요 막 되게 좀 보기 안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이거 큐아크네 이거를 바르거든요 얘를 이런 데 조금씩 난데에다가 발라줍니다 오늘 이렇게 해봤어요 제 루틴 나름 막 피부가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남자, 남자분들 중에서 나쁘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만 해도 진짜 보통 이제 간한 남자분들은 다 피부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제저는이제그루밍족이 되었기 이문에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렇게 거의 매일 해야 될것 같아요. 완벽한 그루밍족이되는 날까지, 파이팅합시다